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극진공수대연맹 극진관 소속의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지부 부촌도장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고요. 현극진공수도 2급입니다. 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한 2년 정도 파란띠까지 이렇게 수련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승급심사를 잘 보지 않아가지고 예, 파란띠를 굉장히 오래 맺죠. 그러고 나서 12년 정도의 그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 3월에 지금의 이제 극진관으로 다시 입관을 하게 됐습니다. 어그 이후에는 벌써 1년 10개월 정도 지났네요. 음 다시 일본 대회에 도전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극진 대회에 도전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처음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을 때저 같은 동수도 초짜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제가 수련을 하고 있는 과정들의 그 결과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그런 경험치들을 발휘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이 대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더 나은 선수이자 무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랑 했던 약속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달 열렸었던 전한국극진공도대회에도 출전을 했고 무제한급에도 처음 도전하게 됐고요. 이제 오는 4월에 있을 전일본대회에도 도전을 하게 돼서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이제 선수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그 기술은 굴러차기 롤킥? 그러니까 롤링킥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처음 저는 해외 선수들의 경기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 기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 많이 연습을 했던 기술인데 사실 카운터로 맞받아치기 위해서 좀 연습을 했었어요 그 지난 차두르님 채널에 올라온 제 경기영상을 보면 알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밀리다가 운이 좋게도 제가 그 기술을 선보였을 때 그 상대방 선수가 많이 당황을 했는지 운이 좋게도 유유타가 나오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어,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일과 훈련을 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해외대회 나가보니까 다른 국가 선수들은 내셔널팀이 있고 뭐 프로리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의 환경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꼽자면 개인사비로 모든 경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 좀 도움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 경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제 커리어에 대한 그런 커리어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저는 앞으로도 극진 대회뿐만 아니라 타격투기 대회 뭐 기회가 된다면 종합격투기도 도전을 해보고 싶고 계속해서 대회에 출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 2021년도에 있을 전세계 극진 파이터들이 모이는 KWU라는 세계 극진 공세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극진이라는 무도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앞으로 극진을 시작하게 될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더 멋지고 큰 무대에서 뛰어놀 수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이목을, 이목과 집중을 받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제목표이자 바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평생 일일 단련 하루에 한 번씩 꼭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평생 이렇게 극진 가라데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